안녕 하이 응. 응. 티저 본 사람 응. 응. 앨범이 너무 갑작스럽다고? 그래? 어? 난 계속 슈퍼하고 있었잖아 교통이랑 이것저것 챙기라고 얘기했었잖아 며칠전에 녹음실 사진도 올렸잖아 근데 내가 약속한 거다 기억은 하고 있었어? 최근에 커피차 서포트 들어온 팬분들한테는 내가 다 물어봤었거든? 기억하냐고? 셋리스트는 조만간 공개되니까 그때 보는 게좀더 아마 짜릿하지 않을까? 타이틀? 타이틀? 타이틀? 근데 나는 모든 곡이 타이틀 같아 다 너무 좋아서 <웃음> 지금 질문이 엄청 많은데 내가 뭘 대답할 수 있는지 고르고 있어 내가 대답 못하는 것들이 꽤 많네 약속 지키는 거에 의미를 일단 두고 그러면 일단 한곡 나왔지? 약속 지키는 거에 일단 의미를 한번 둬봐봐 그러면 은 셀리스트 중에 한 곡이 너무 단번에 알지 않겠어? 연말에? 연말에 연말에 음... <웃음> 연말에 음... 하루 이틀 정도 나한테 쓸수 있어? 나 <웃음> 아, 여기까지 얘기하겠다 엄마 여기 마케팅팀 보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금 마카... 마케팅팀 마음이 불안하면 당근을 흔들어 주세요 요. <웃음> 누가 지금 당근 흔들었는데 <웃음> 자꾸 개같이 떨린데 <웃음> 아니왜 근데 그 말은 어디서 나... 그런 말은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 욕을 할수 없어서 그 정도로 하는 거라고 나는 언제나 스포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는 스포를 이미 많이 했는데 못, 못 캐치 하신 걸 수도 있고 그래 진짜 진짜 1차원적이야. 내가 어떤 말을 하면 그냥 그게 그거구나라고 생각하는 나에게 아주 믿음이 강한 사람들. 근데 진짜 스포해줘도 매번 이게 그 말이었어. 그러니까 나중에 다 공개가 돼서야 이게 그런 말이었어라고 얘기를 하니까 타이틀이 진짜 어 이거 타이틀이라고? 만한 타이틀이야. 타이틀이라고? 약간 이런 느낌? 근데 그 다음 노래를 들어도 <웃음> 이거 수록곡이라고? 또또 <웃음> 또 헛다리 짚는다 또또또 또. <웃음> 또 헛다리 짚고 있어 그어드가 어떻게 내 타이틀이 돼 그건 남주곡인데 삼각김밥 삼각김밥으로 때운다니 삼각김밥 얼마나 맛있는데 삼각김밥 무시해? 삼각김밥에서 제일 좋아하는 메뉴 뭐야? 나는 삼각김밥에서 전주비빔 애기때는 참치마요 아니면 전주비빔이었어 전주스포래 아니야 바보야 삼각김밥스포냐고 아니 비빔스포 아니야 아 진짜 아니라고 여러분 아니에요 난 진짜 이번 이제 번이 스케줄 다 끝나고 나면 진짜 여행하고 싶거든 여행지 추천 좀 해줘 진짜, 진짜 좀 휴식이 필요한 것 같아 여행지 추천 좀 해줘 봐봐 너무 멀지 않은데 가면 좋을 만한 곳 <웃음> 다스포야 또? 맞아 제주도도 너무 좋지 내가 부산 맛집 추천을 정말 해달라는 사람들이 많은데 말이지 미안하지만 나도 지금 이제 추천을 받아야 될 입장이야 왜냐 부산에서 나스, 아니, 외식을 한지 가 정말? 그래 나 이제 부산 가면 뭐 먹어야 될지 몰라 나 집밥밖에 안 먹어 서울 맛집 추천도 못해. 서울에서도 외식을 잘 안해서. 근데 나그 서울에서 엄청 자주 먹는 떡볶이는 있어. 우리 할매 떡볶이. <웃음> <웃음> 할매가 <할머니가> 스포라고.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아니에요. 아, 아무튼 나는 서른때 리메이크 앨범을 하겠다라고. 처음에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팬들한테 막 그런 얘기했을 때 나중에 언제꼭 해줘야 돼. 나중에 꼭 해. 그때까지 팬하고 있을게. 기다린다 이런 얘기가 너무 기억이 난 많이 나더라고 타이틀이 아니야 라고? 아니야 라는 노래가 있어? <웃음> 그것도 웃긴데? 아니야 라는 노래가 있어? 아 리메이크 기준이 비교적 최근에 나온 노래일 수도 있냐고? 아니 그렇진 않아 비교적 최근에 있는 것도 있기는 있을 거야 여러분 타이틀 타이틀이 아니라 앨범 로고는 보셨죠? 그치 로그지 루구면 뭐가 생각나? 루구의 뜻이 뭐예요? 그렇지 그러면 그 노래들이 다 의미 있는 곡이겠어? 아니겠어? 그거 내가 적은 거다? 응그내네글씨인데난 응. 지금 내 눈에 비친 거잘안 보이지? 나 지금 보고 있거든 내 <웃음> 나는 보고 있지롱 너내 눈동자 같은 느이지 열받아? 킵챗에서 확대해봐. 그럴까 봐서 지금 그래도 괜찮은 사진을 보고 있어. 눈동자 확대했을 때 괜찮은가? <웃음> 열받는데. <웃음> 난 너무 재밌는데. 이런 사진들 다 너무 잘 나왔어. <웃음> 실수로 카메라 반전해 달라고? 난 그런 실수하지 않지 안돼! 이거는 스팜 안 되네 아무튼 나 이제 끈다 귀여워 그래 알겠어 은지님 ICT 팬메인데 우리 타이틀이 뭐였죠? <웃음> 나 갈게 안녕 나 끈다